과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와 공작으로 점철된 자유한국당의 사를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치 개혁과 검찰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웃음> 그리고 오전에도 또 다른 서여기나요 병콩에붙는게이 post is put 레몬 g e 레 h e r 스 o u want to marize, I see. t 요 사실은요. v e the cost of living.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고 e I'm not s 예 어제 날짜로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된 법등 검찰개혁 관련된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습니다. 어, 어제 보도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은 국민 중 66%가 공수처 법안을 올해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1월에 MBC에서 진행했던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같은 수치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 이번 주에 저희 사무실에 부산, 목포 등에서 2만 명이 넘는 공수처 설치 요구 서명이 담긴 서명지가 도착했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검찰개혁 그리고 공수처 설치 등을 촉구하는 문화재가 여의도에서 계속 열렸었는데요. 아, 그때마다 여의도역에 시민분들이 소위 레논벽을 만드셨고 그 벽에 이렇게 검찰개혁 관련된 포스트잇을 붙여오셨습니다. 그 포스트잇을... 어, 시민분들이 떼서 저에게 이렇게 한 상자 분량으로 어,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 상자 내부에 담겨있는 저 상자 한가득에 에, 한가득 담겨있는 메모지들 모두 다 공수처 설치를 간절히 염원하는 국민의 뜻이 담겨있습니다. 국회가 지금 검찰개혁 그리고 공수처 설치 논의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며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우리 당은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법안의 통과에 끝까지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